네, 안녕하세요. 버워포인트조정원입니다어 요번 시간에는 파워셀 엠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엠파이어라는 도구는 이제 파워셀로된 공격 코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듈이고요. 메타스프레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사람들이 어 수, 쉽게 공격을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런 메타스프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파워쉘의 일부 공격, 뭐 파워 스포리트나 뭐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엠파이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파워쉘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현재 프로젝트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은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뭐 메타 스포리트가 있는 이상 그 다음에 또파워쉘이라는 뭐 공격코드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기스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칼리눅스는 현재 2019년도 첫 번째 버전이에요. 제가 그세 번째 버전이 있는데 어, 가끔씩 세 번째 버전에서는 좀 뭔가 모듈들이 많이 빠지고, 기능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요첫 번째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파이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메타 스플레이트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요, 메타 스플레이트가 초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메타 스플레이트를 초기화를 해서요, 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서비스 포스트 sql 스타트도 실행을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엠파이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이 셋업이라는 어, 디렉토리 있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인스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인스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메타스포이트로가한 것들이 있냐, 뭐 파이썬 모듈 가능한 것들이 있냐 하면서 이제 알아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설치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네, 설치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서버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E.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셋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엠파이어라는 실행 파일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파이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은 이제 초기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85개의 모듈들이 현재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어,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헬프라고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칼리뉴스 2019년도 3저, 3버전에서 3 설치하면 일부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버전으로 이용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하나하나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관련된 공격코드 생성하고 리스너 우리가 어, 메타 스프레트 사용할 때 예, 그것고 동일한 예,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스너 라는 것을 우리가 핸들러죠 리스너 라는 것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고요 음... 리스너라고 이렇게 하고 그 탭을 치시면 은 편합니다. 그래서 리스너란 것은 액티비 리스너란 것도 것들,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메타스포인트처럼 이런 식으로 콘솔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유주 이것도 여기서도 헬프를 치면은 또아 달라요. 예 이거 예, 아, 같군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같네요. 자 그러면 유주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유주 그다음에 리스너라고 해서 HTTP를 이게 현재 이게 탭을 치면은 뭐 HTTP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나오는데 그것 이제 HTTP 형태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HTTP라고 이렇게 어,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핸들러를 어떤 걸 리스너 어떤 걸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포라고 이렇게 다시 치시면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인포라고 찍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네임이 이제 리스너라고 이렇게 HTTP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일단 좀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런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엠파이어는 파워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워셸처럼 이렇게 런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워셸로 저희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실행을 하는, 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인크리트 돼가지고 형태들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크게 바뀔 것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포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딴 걸로 사용하고 싶다. 리스너 포트를요. 그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어, 우리, 저희가 그 set name, 아까 요거 런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HTTP 01로, 01 런처라고 할까요? 예, 네, 01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포트, 포트는 80포트로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8, 그, 어, 6666?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포라고 치시면은, 포트가 이제 바뀐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네임이 이렇게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t host도 한번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런처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 기본적으로 149번이 요 칼리, 칼리 니눅스, 예, 네, 칼리눅스 IP죠. 그래서 얘80 포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set host 어, 요거를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얘가 실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어, host 그다음에 HTTP 192.168.1.40으로 .19 1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래요. 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는 요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80 포트 그랑 호스트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어 일부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실행하시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뒤에 이 스케트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런처가 예, 실행이 어, 되겠죠. 예, 런처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 아니, 런처가 아니고 리스너죠. 예, 리스너가 실행이 됩니다. 아, 리스너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공격 코드를 사용할 것이냐, 야, 요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주, <웃음> 유주 스테이지, 유주 스테이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탭탭 치시면은, 윈도우즈에서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런처들이, <웃음> 이렇게 나옵니다. 아, 스테이지가요. 예,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만약 윈도우즈로 한다. 그러면 hta 라는 것을 공격 코드가 있고 뭐 런처 bt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vbs 형태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사용할 것이냐 예,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어, 탭을 눌러도 예, 다른 형태들이 나오죠. 이거는 윈도우즈가 아니고 다른 뭐 OSS 우리가 그 다음 멀티 형태로 쓰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멀티 이런 형태로 쓰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파일 뭐 업로드 형태 같은 워파이거나 같은 파이썬 인스톨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T나 아니면은 어 우리가 배치 파일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윈도우즈의 배치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런처 배치 파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를 보면은 현재 배치 파일로 하면은 아웃풋 아웃 파일이 현재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배치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음, 나와 있고요. 어, 요 배치 파일을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웃풋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set output 예, output 파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음. 루트에 루트에 시큐 t 티 배치 파일로 그런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생성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뭐 리스너 listener, 맞아요. 리스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너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리스너라고 이렇게 있잖아. 요 리스너. 얘는 리스너를 이게 그냥 true 이게 그 밸류값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그 리스너 있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해서 예, 이렇게 HTTP 01_01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이 리스너를 이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큐트를 시켜주시면요, 음, 네. 이 스큐트를 시켜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다고 나오죠. 그 아까 리스너는 여기서 위쪽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 배포는 여기에 지금 현재 security.ex 파일한 것이 이쪽에 있죠 우리가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 요 어떻게 생겼는지요 s e c u r t y e 파일을 하면 은 이렇게 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파워셀로 된 것이죠 파워쉘 배치 파일로 됐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예,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거지. 코드가 지금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음,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 마이너스, 엠, 마이너스, 엠, 그 다음에, 심플, HTTP, 서버.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실행이, 808, 8, 8 0포트 실행이, 808800으로 이게 실행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고요. 어 제가 테스트한 것은 메타스포이트 버전 3 예,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치 파일 이용해서 어,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 다운로드 받는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IP가 지금 이제 이쪽이죠. 음, 그래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렇게 붙여서 8.0.0.0 이었죠 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식으로 웹서가 이렇게 공개되어있죠 물론 이제 이런식으로 하진 않겠죠 좀더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요 저희들은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security.batch파일 아까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뭔가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잠깐 뜨겠죠 네, 잠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티 쪽에 오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이런 식의 문자로 저희가 어 연결이 됐다 에이전트가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것이고요 에이전트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어 이렇게 명령어가 예 이렇게 에이전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면은 러 이제 다 성공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메타스플로 프레임워크에 익숙하신 분은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네, 파워 셸이야 뭐 굳이 메타스포이팅 것들을 명령어를 저희가 리소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파워 셸이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어, 좀더더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 저도 이게 뭐 여러 경험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세션 맺는 것 같은 경우나 그걸 유지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엠파이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연계성 공격을 할 때도 좀 좋은 그런 어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인, 그, 인터랙티브, 인터랙트, 그 다음에 TE까지 테이블 치시면 돼요. 음, 잘 나옵니다. 이런 것이 좀 좋더라고요. 네,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어, 정보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스포이트의 메타 프리터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 시스 인포라고 치시면은 이제 시스템 인포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파이가 어 조금 살짝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리턴 값 들에 대해서 그 조금 기다린다 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한두 과정이 좀 실패한다거나 응답을 못하면그 뒤에 있는 명령어들이 안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은 정상적으로 좀 나온 것인데.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 에 헬프를 치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어, 잘 보시면은 거의 다 메터프리터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니카티즈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러한 리모트 프로세스 인젝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기능이나 스크린샷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여러가지들 기능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뭐미니 카티즈 네, 바로 한번 미니 카티즈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 한번 획득을 할게요 지금 정보가 어, 메타스포이트 테이블로 아까 인포 정보들을 한번 좀 살펴봤었고 를그 그다... 다음 내부 정보들을 보면 이제 쉘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저희가 쉘이라고 붙어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들은 아니고요 쉘DIR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부가적으로 명령어를 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지금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쉘뭐 태스크 리스트 뭐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쉘 관련된 어떤 악성 코드 형태들을 뭐 이렇게 파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가 더 좋다 라고는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메타 스포리트를 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은 메타스프리트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저도 좀더더 더 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그런 장점들을 좀찾으려고 합니다. 어, 연계성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더좋기는할것 같아요. 이게 파워크 메타스프리트란 것을 좀더더 좋게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서 음, 앞에서 배운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